안 시켰는데? <웃음> 아니, 나 이거 먹어. 안 되겠는데? 내 입맛에 골라. 빡세네. 어, 아까. 어. <안> <웃음> 자, 여기 문자나 뭐 이런 거한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 한번 시켜봅시다. 뭐가 있는지 일단은 이거는 음료인데? 지금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응. 아, 땡큐 음. 여기는 그거예요. 현지, 현지 식당. 저 비용 신이 새끼줄 일단 여기 보면 은막 이런 소스들이 있는데 소스들이 굉장히많아요 네. 간장요. 네. 간장. 간장은 필요 네. 없근데 진짜 베트남은 소스 종류만 몇 가지가 있는데. 혼자 파는 데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어, 있을 수도 있어요 A few inches later. 야야. 이 다음은 어떻게 먹는 지 아, 그냥 아, 한번 먹어 봐. 달고, 좀더 육향이 있어. 어, 육향이 있어. 그래서 여기 이런 거 넣어줘야 돼아 그냥 뭐. 넣어야 되나? 어 그냥 넣어도 되고 뭐. 근데 잘안 씻었나봐.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거 안 씻었는데? 안 <웃음> <웃음> 아, 일단 이거, 이거 안 씻어. 이거,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이거 어 흙이, 흙이 그대로 나왔어. 어, 아, 그래요? <웃음> 아 땡큐 자한번 드셔보세요 어때? 나아지긴 했는데 아. 음 드쾌하긴 하다 그래서 음. 한국에서 사는 베트남 음식들은 음. 우리한테 입맛을 맞춰서 한거야 베트남은 좀 진짜 세다 사골 먹는거 같아 깜쎄다 어, 안 먹어. 안 먹어봤어? 과기는 맛있지? 어. 나는 뭐. 다 괜찮은데? 모닝글로리도 먹었으니까 모닝글로리도 나오고. 아, 이거 시켰구나. 와우. 맛있어 보이네요. 어. 아, 모닝글로리.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어? 되게 비싸게 팔잖아요. 뭐부터 먹어볼까? <목소리도> 저는 얘를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음. 나만 짠데 끝까지 먹은 거 중에 제일 맛있다. 나 맛있다 괜찮아요 다행히는 이 맛에 맞아 한국 스타일이야 아. 약간 또 시켰어? 스프링롤 많이 켰어 스프링롤입니다 네. 네. 똑같을까? 우리나라랑? 맛있어 오, 어때요? 아 새우 스프링롤야? 어? 새우야? 새우인거 같은데? 새우 아 새우구나 스프링롤처럼 <웃음> 생겨가지고 먹을만해 먹을만한데 한국 스타일이 더 좋아 다 <웃음> 네. 이거 같이 먹어야 맛있을것 같아서 닭을 음. 아, 일단 좀 구매를 할게 좀질길거야 음. 아, 닭이 안, 안 떨어져 어 얘네들 닭이 부드럽진 닭. 않아요 어, 얘네들은 다 근육질이요 닭에 발라져 있는 이 소트가 음. 너무 궁금해가지고 닭만 한번여기는 음. 음. 진짜 강하다 강하지? 향신력? 어, 어마시식 자기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했어 내가 아. 베트남 음식을 내가 잘 먹지 못할 것 같아 대체적으로 음식이 좀 강한 편이고 있어 음. 아, 하고 짜고 어. 계속 먹으러... 먹을래. 네. 나 같은 경우는 좀 힘들어. 어. 그러니까 너무 로컬 음식인데 응. 그 향이 너무 응. 세고 응. 나도 어, 태국 음식잘 응. 먹는다고 응. 생각을 했어 서울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많이 변형시킨 거야. 나 정도는 돼야지 응. 먹는다고 할수 응.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And you're not really fine. And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n't. 아줌마들이 리이만만4천오백원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싸다한 그릇 다나 보자. 공각도 이제. 야, Where? Where is the <웃음> 왜 공항에서 어. 그거밖에 안 했지? 너무 환율이 안 좋아서. 호텔이 많이 불렀어? 호텔에서 나중에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우 밖에는 은근히 걸어다니니까 조금 약간 땀이 날랑말랑하죠? 덕지어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다 w you. 나 무서운데? 나도 무거운데? 아, 괜찮아? 몰라, 그냥 가는 거야! 자기야! 친고 있어! 어.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떡해, 이 아저씨! 너무 천천히 가는 거 아니야? h e 로 l o h e 코리아. Football! f o o t b a l 어. Korea! o r k o a American, yeah. American. Yeah. You know, American l e in Vietnam? Yeah. 아. After American go home. 예. 지금 이 성당까지 왔어. <웃음> 아베마리아. 여기 커피숍 저기가 유명해. 안 떨어진다고? 오 마이 갓. 근데 왜 거리가 하나도 안 줄어들지? 어어 <웃음> 어,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웃음> 재밌어? 무서워가지고 이러고 있어. 아와 <웃음> 여기 진짜 되게 미국적인 게딱 느낌이 딱 남아 있네. 음, 일단 내리고. 어. 미국이고 뭐고. <웃음> <웃음> 아, 너무 무서워하지뭐 자기, 자기 처음에 아, 네. 되게 웃긴다. 자기 먼저 응. 쫄가지어 내가 진정시켰잖아. 지금 아니, 자기 가 앞에 있으니까 되게. 5분 전에. 뭔가 안정적이야, 지금. <웃음> 난 얼마나 부족했어. <무섭했어>. 200, 300. <웃음> 400, 400. 400. 드0 0 3 0드레0 0 300. 300. 300. 300. 300. 3 베트남이 내3내0텐내0텐 10. Yeah, 10? 10, 10, no, no. 10? 200도? 200도? 아니. 20만 원. 1, 2, o 이 20만 원. 예, 예. 침베트남 예, 땡큐. 땡큐. 아, 닉? 닉? 닉? 그렇죠. 만원 써가지고 왔습니다. 인 그리고... 여권은 아저씨를 위해서. 아, 어디가 더 많이 나올까? 라고 하면은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똑같아가지고 아무데나 사람이 없는 쪽으로 가는 거야. 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하이 모닝에인지원한데돌라 어느정도 맞춰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1억... 그 3만동이야 주민대로 받아 오케이 가까운 카페에 가면 될것 같아요 어. 아, 마음껏 해도 돼요 1억동이 있으니까 요거 하우머치 얼마? 2만동 그럼 천 원인가? 아천 원, 오케이. 짯두 원. 아 이게 천 원인데 그 아저씨 아, 이거 아, 열개사 아, 먹는 아. 돈을 받은 거야. 그렇죠. 택시도 천 원에 택시 부르는 게더쌌겠다아 음. 돼지고기 들어가는 거. 음. 한번 먹어봐요? 근데 진짜 되게 싸요. 근데 또 고기도 많이 넣어. 어. 그습니다 맛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가다가 하나 사먹은 거니까 위생면에 있어가지고 예민하신 분들은 못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 여기는 장갑 안 끼고 그렇지. 저 손으로 뭘 했는지는 몰라. 이럴 아... 씨 갔다 와실 수도 있고. 땡큐! 드셔보세요. 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빵 너무 맛있어. 빵이 너무 맛있어? 뭘 시켜, 시키고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올라가보죠. 아주 좋습니다. 어이구. 물고기도 좋네. 자,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요, 여기. 아, 뭐래? 시그니처가 뭐래? 음, 일단은. 모르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안카페에 왔습니다 어때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괜찮네 근데 베트남의 단점이 응. 그거야 신호체제가 없어서 어. 건널 때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오토바이가 너무 많으니까 응. 귀가 멍멍해 어... 좀 약간 어, 그런 것. 같아 너무... 소음이 진짜 심하잖 어, 너무 심한데 어, 심한.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고즈넉하잖아 응. 조용하게 이렇게 즐길 수있어야 되는데 응. 귀가 떨어졌다 <웃음> 오토바이 쪽이 때문에 네 코코넛 예. 어 이거 뭐야 용과 같은데 용과? 이걸 먼저 어, 먹어야지 어. 그렇지. 아 어, 패션 후르스 같아요 그냥 마실까? 아 어, 그냥 마셔봐요 뭐, 위에는 뭐가 깔려져 있긴 한데 어때요? 그냥? 시원한데 어. 우리 스타일은 아니야 아 그래? 약간 애들인가 애들인가? 어. 되게 단가보네 아니 베트남은 어딜가나 이 풀을 심어서 다 이걸 주나봐 아, 원래 난을 좋아해가지고 음, 여기 파랑 이런걸 주나 코코넛 커피 한번 먹어볼게 아. 맛있어? 괜찮아 진하진 않아 되게 연하고 음. 음 좋습니다 그냥 뭐 커피네요 자 일단은 오늘 그냥 뭐 아무런 정보 없이 사람이 많은 로컬 음식점에 가가 지어보셨는데 어때요? 나는 걱정이야 네. 네. 첫날인데 이렇게 음식이 안 맞을 줄 상상도 못.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배부르게 끝까지 먹은 게 하나도 없어 뭐 어떡하냐 일단은 한번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명한 집 맛집이라고 하는 데를 다 한번 찾아가 볼것 그러면은 정말 여기에서 맛집이라고 돼있는 데는 검증이 되는 거겠죠 아 갑자기 급 들은 생각인데 어. 자기가 예전에 응. 그 어머님하고 응. 가족들하고 몇년 전에 다낭을 갔었잖아 응. 그러고 나서 오늘 나랑 응. 지금 여기 나트랑에 온 건데 응. 베트남을 자기가 꼭 가자 그랬잖아 응. 너무 맛있고 싸고 응.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싼 거는 맞는데 너무 맛있진 않거든?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간 데가 관광객들이 거의 안 가는 로컬 음식점이었어 근데 자기가 다낭도 그때 완전 로컬 많이 갔다 그랬어 근데 다 입에 잘 맞고 식구도 다 너무 잘 먹었다고 그랬거든 자기가 조금 약간 입이 좀 어, 까다로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h Y 뭐였어? 뭐 탈폰? 아니 이 아저씨 말은 무슨 말인지 응. 알겠는데 우리 가야 된다고 지금 어.